이거 보면 안 되는 괴물이거든요. 안되는 보고 싶어. 아 보고 싶어. <웃음> 봤어, 봤어. 봤는 채로 만들었다 다행이야. 저쪽에 괴물이 있는데 그냥 지나치겠습니다. 응? 응. 왜안 열렸지? 다행이다. 아 어, 여기 잠겨 있네. 아마 여기에 키가 없네. 아니면 아마 이쯤에 키가 없네. 이거 은근 또 분위기가 무섭거든요. 세번째 사람 여는게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거 개빡치죠? 아, 아 여기도 서랍이 있구나 오? 오 라이터다 오 라이터를 먹었습니다 이게 이상해요 지금 열쇠가 안보이.. 아? 이거 없네요 열쇠를 챙기고 오랫동안 못 열었던 문이 어디냐 잠깐만 아 여기 있구나 네, 전 사실 길치랍니다 열어주도록 더워 겠네네 여기가 바로 라이터의 필요성이 라이터의 필요성이 돋보이는 부분이랍니다 아 여기 다행히 아직까지 판로는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되나갔다 일로 가는 건가? 오. 진짜 무서웠어. 괴물 없 이제 개물안 돼! 안 돼! 안 돼! The next day. 와, 살았습니다. 와, 이걸 사냐? The next day. 와, 이거 진짜 부산일생이다. 진짜 이거 리얼 부산일생이다. 와 진짜 어두워서 아. 어 괴물 괴물 와와와 와, 와. 이걸 산다 이걸 사는 이거 내 인생 레전드다 와 이게 전등이 깜빡이면 은 이게